대형시소 제작하려고 전화를 했다. 거기 사장님이 개가 훈련하는 건데 초대형으로 제작해서 뭐하려고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훈련한다 했다. 오른쪽은 생수 70kg다. 2021년 1월 1일 전 최대 몸무게 92kg에서 69kg까지 감량했고 골격근량은 1.1kg 감소했다. 김벌레랑 쭉 놀아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모든 광고를 다 거절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을 빼는 게 아닌데 니들한테 어떻게 좋다고 추천합니까? 나도 지금 살을 빼가는 과정이지만 다이어트 못 만드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라 물으면 하는 것 이라고 답을 드릴 것 같다 아이 근데 그 하는 게안 되잖아 그럼 왜 하는 게안 될까 게임처럼 명확한 목표치를 정해준다면 재미없고 반복된 노가다라도 우리는 기꺼이 할수 있다고 맞지 근데 누가 와서 네몸좀 좋아지려면 오늘 헬스 가서 뭐라도 좀 하고 와라 뭐라도 좀 해라 라고 말하면 하기 싫다 우리한테는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린다고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미션을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게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광고 플랜핏이다 닉네임 김벌레 남성 집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 선택하시고 운동 경력 선택하시고 어 잘못 눌렀다 초급 선택 쭉 선택사항들 누르고 기입하면 플랜핏이 당장 오늘 해야할 목표치를 정해준다. 키랑 몸무게 속이지 마시고 집에서 할수 있는 추천운동 시작한다. 보고 세트당 횟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고 수행한다. 근데 데드리프트 같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한번도 안해봤는데 자세가 이거 맞나? 한 세트 완료 후 휴식 알람창이 뜨는데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면 된다. 파이크 부시업은 강도가 높으니 6회로 설정한다. 몸무게 재고 나서 코카콜라 바로 들이켰더니 꿀렁꿀렁대는 거 봐라. 운동 다 마치고 나면 소모한 칼로리, 운동시간, 들어올린 무게 등을 수치화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뭐집 주변에 다니는 헬스장 이 있다면 플랜핏에 등놓고 똑같이 추천 운동에 따라 플랜핏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담당 선생님한테 운동 관련 질문할 수 있으니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운동 관련된 것만 물어라 이제 운동하러 가 아, 이정도까지 해줬잖아 아빠 하러 가시라고 이제 배달 음식 먹고 남은 단무지랑 먹는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 The...